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어 우리가 그에 정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때면은 그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장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말 말세를 이제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 당연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말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법을 두려워하라고 라 하는 그 본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세상이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세상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법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은 세상이 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루어지면 은 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시 얘기한다면 죽으면 태어나게 돼 있는 것이고 멸하면은 다시 성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은 반복적으로 돌고 돌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당연히 이루어지면 흩어지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리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세상의 멸망, 말세를 재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지, 지혜가 없음을 두려워하고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피, 불법이 우리 가까이 있지 않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수지하지 않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헤아리지 못함을 두려워하고 그걸 믿지 않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 내가 어떠한 무지로 이것을 자초했는가.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 사업이 망하는 거라던가 여타의 여러 장애들이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찰하면서 그 원인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소인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이건 뭔 얘기냐면은 주관적인 것은 핑계를 남한테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엉뚱한데 될수 있고, 어 이것이 이제 지혜, 통찰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통찰을 어이 사바세계의 이치를 통찰하여서 드러내놓은 것이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없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불법이 가까이 있지 않음을 두려워야 된다, 두려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 세계를 오탁 악세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오탁 악세 다섯 가지로 인해서 세상이 매우 혼탁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말세하면 오타각세고 오타각세하면 말세고 그래서 오타각세 사상은 말세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말세 사상은 정토 사상이에요 정토 사상 그러니까 정토 사상 하면 은이 사바세계가 예토고 중생의 근기가 열악하여서 이 예토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러므로 부처님 세계를 가야 되고 정토로 어, 가야 되고 태어나야 되고 어, 또 깨달음으로 가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에, 이게 이제 에,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 액기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은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로 흔히 자력신앙 타력신앙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불교는 자력신앙이 타력신앙이에요. 여기 뒤에 빨리 와서 앉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국불교는 자력신앙이 타력신앙이에요. 자력신앙이죠? 자력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애매모알 딸딸 합니다. 그래서 한국불교를 통불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깊이 들어가면 재미도 없고 여러분도 관심도 없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불교는 선불교다 얘기할 때는 이제 자력신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불교를 행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염불하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자꾸 염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타력신앙이다라고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세련되게 예쁘게 이렇게 표현했을 때 통불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수용의 범위가 상당히 높다. 라고 하는, 그런 게 한국 불교의 장점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다시 또 얘기하면은, 뭔가 특징적인, 특징적인 것이 없다. 라고 이제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 스님네들은 선불교를 하고, 대중들은 정토불교를 하고, 뭐 타력불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매우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진단하건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찌됐든지간에 스님이 얘기하고 싶한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은 타력신앙, 자력신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선불교는 자력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력신앙은 간단히 얘기하면 스스로 혼자 알아서 깨치는 것을 자력신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자력신앙은 우리 힘으로 어려우니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정토에가고 깨침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말법시대에중생이 금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력 혼자의 힘으로는 독고다이로는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고 금기기가 열악함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끌어들여서 정토에 가고 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 타력신앙이 이 말법시대에 맞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타력신앙 자력신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은 선불교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방 가보면 은 부처님을 불상을 모셔나요 안 모셔나요? 안모셔나요 선방 가면 에 그래서 뭐 예불도 죽비 세 번으로 하고 뭐 이러한 경향의 최소화, 의식을 최소화하고 형식을 최소화하고 이것은 상이나 아, 틀 이것을 깨치는 것 이제 깨 부시는 것이 선불교기 이 때문에 이상 모양에 끌달리지 않고 형식에 끌달리지 않고 응? 곱 바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신심을 내고 상을 통해 신심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요. 이를테면, 그, 정해인 보면은 기분이 좋고, 체불안 보면은 별로 그 감흥이 없고, 어? 어, 그렇단 말이요. 웨일스님 보면은 밋밋하고, 이를테면은 방탄소년단 보면은 뭔가 그냥 기분이 없대고 이것이 이제 상에 끄달리는 거예요. 상에. 그러니까 중생은 눈으로, 코로, 입으로 오감, 오 육군으로 해서 끄달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걸 통해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 끄달리지 않으면 그게 자력이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니까 끄달리는 존재고 그걸 인정을 하고 끄달릴 바에는 좋은 곳에 끄달리자. 최상의. 에, 수승한 것에 끄달리자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는 부처님을 보고, 회일스님을 보고, 귀로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어, 법문을 읽고, 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에, 연불신앙, 타력신앙이 되는 것이고, 정토신앙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에, 선방에 가보면은 그런 형식이나 상을 최소화하고,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력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기가 수성하면은 자력신앙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종성이나 우리 자재명이나 이런 보살님들은 자력신앙 안될것 같은데 생각해봐도 안될것 같아. 아직 근기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은 말법이라고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정법 시대였다 해가지고, 상호가 마해서, 대종성, 스님이 얼굴을 보면 확 깨쳐지는가? 안 깨쳐지잖아. 벌써 안깨쳐지나는 이제 표정인데, 안 깨쳐지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부산은 근기가 열악한 거요. 예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깨쳤다는 거예요. 한 마디만 들어도 깨쳤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 감화거든요. 거짓말 아니오. 응.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고 아, 저렇게 인자하고 자비하고 어, 이런 분이 그참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응? 그리고 내가 저 분을 뭔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보기만 해도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코끼리, 미친 코끼리가 사람을 다 해쳤는데, 부처님 앞에서는 아주 얌전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 그, 저기, 그럴 수 있어요. 근,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동물들은 굉장히 본능적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부처님 보고 벌써 가마가 되는 거예요. 미물들도. 그러니까, 근기가 수승한 존재들은, 부처님을, 보기만 해도 한마디만 듣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깨쳐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알아한들 그 자리에서 깨친 사람들이 아 그냥 수도해야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뻥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역사적으로도 부처님 제자들 보면 은 떼거리로 출가해요 떼거리로 한꺼번에 집단으로 막 개종한단 말, 집단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오늘날로 보면은 저기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열심히 따르고 믿고 아버지 하느님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다 개종을 하는 거예요 불교로 그래서 일시에 불교가 인도 땅에서 홍포되고 세력을 넓히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 하나가 아니고 한꺼번에 떼거리로 몽땅 그렇게 이제 개종을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근기가 수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근기가 수승한 그러한 아, 사람들은 자력 혼자 수행을 하더라도 금방 깨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력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 불교도 선불교에서 어, 나는 혼자 깨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항상 앉아서 이렇게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데 이거 얘기 잘못하면 이제 두드러 맞는데 스님들한테 근데 스님들이 이렇게 요, 요즘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말법이라 도인이 안 나타나. 도인이 안 나타나. 야, 그 형태는 그대로 이어오는데 타력보다 자력이 좋잖아요. 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수능 만점에 서울대학교 그냥 어, 최고로 이렇게 붙었습니까? 무슨 과외를 했습니까? 아니요. 혼자 했어요. 좋잖아. 그냥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혼자 해봐. 돼? 안 돼? 안 돼? 어쩌다 어쩌다 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스님네들도 전부 혼자 그냥 깨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말법 시대다 보니까 그게 잘안 돼요. 자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말법 시대는 말씀드렸듯이 타력신앙인데 부처님의 가피를 끌어들여서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전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볼수 있듯이, 반야 용선을 볼수 있어요. 네. 절에, 에, 웬만한 절에는 반드시 반야 용선을 타고 건너는 그, 그 벽화가 있거나, 아니면 반야 용선이 있거나, 아니면 제사, 에, 천도제를 지내거나, 49제를 지낼 때, 제사의 시때에 반야 용선을 이렇게 놓거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 반야용선이에요. 실제 배를 타고 간다는 게 아니고 뭐 배보다 비행기가 많은데 비행기 타지 뭐 비행기 타지고 배를 타 그런데 상징의 상징 뭐냐면은 지혜의 배를 타고 정토로 간다 부처님 세계로 간다라는 것이고 이 배는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용해서 저 정토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야, 용선이.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말법 시대에는 근기가 열악함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빌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토의 깨달음에 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굳이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지잘안 돼. 혼자는 잘안 되니까 내 좋은 스승 내지는 과해. 뭐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쑥쑥 오르더라. 이런 것이고 예를 든 자면 이런 거예요. 어, 이를테면 자식이 에그 취직도 했는데 집 사기가 어려워요. 집 사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제 야너 이제 취직도 하고, 하고 했으니까 네 이제 끝났어. 에? 어, 이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삶을 살고 너희들은 너희들 삶을 살고 나는 이제 에 가르쳐 주고 시집 장가 보내고 어 그렇게 했으니까 내할 일은 끝났어잉 근데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왜냐면 집 산다는데 이 썩을 놈들이 집 사는데 보태 주쇼 소리도 않고 아휴 그냥 집값은 자꾸 오른다 아유 집값은 자꾸 오른다는데 아이고 우리는 이 저기 빌라에서. 전셋집에서 언제 벗어나나? 명절 때왜그 얘기를 해와 가지고?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어, 어, 돌라는 소리요. 돌라는 소리요. 아이고, 지금 안 사면 이제 기회를 놓친다는데, 누구는 그냥 응? 어 얼마를 집에서 대줘가지고 그렇게 샀다는데, 아이고 애는 어? 이제 둘째도 나올 것이고, 야 좁아 터진 데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고, 평생 이러다가는 집도 못살것 같고, 그 소리 듣고 안 붙여줄 수가 없어, 노후자금 이게 몰래 꿈쳐두고 야돈 없다잉, 돈 없다잉, 더 이상 바라지 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벌써 없이 이제 그날 저녁부터. 예. 예 이제 고민이 되는 거 이건 이 몰래 꿈쳐둔 것을 줘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그래요 참이 기가 막힐 노릇인데 예 에이, 그런데 애만 다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아시겠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고 이 코로나 이후는 더 이게 큰 걱정이 제가 명절 때. 무슨 뭐 경제통상 진흥원 원장이니 뭐 국회 의원이매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매 내가 이 숫자도 제대로 보시는 사람이 경제 얘기만 늘어지게 하고 있고 이제 그랬어요 걱정을 했어요 코로나 이유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중 저기 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2 0 대가 취업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 이 허리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반적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고, 아이, 돈이 있어야 쓰든지 말든지 하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에, 그런 가운데에서, 이때 우리는 그래도 참 행복하게 살았다. 공부 조금만 하더라도 취업 다 되고 그런 시대를 살았다. 근데 공부 피티에박탈적인자격증을 대개씩 가지고 있어도 취업 못하는 얘네들이 문제다, 얘네들이. 그러면서 내가 손을 달달달 돌면서 그냥 안쓰러우니까, 그래, 세뱃돈이라도 해라 하고, 그냥, 5만원짜리 쥐어주고, 응? 그렇단 말이야. 애쓴다. 가서 술라도 좀 사먹어라, 야. 애쓴다. 얼마나 속상하겠냐. 사실이요. <웃음>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부모는 폭폭하지요. 다 켜. 일테면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지가 생계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지, 받아주는 데가. 어?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는 더 심화될 여지가 있어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이것은요. 어,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부처님 믿고 따르고, 어째 부처님 그냥 옷자락을 탁 붙잡고, 부처님이 탁 치고, 부처님 붙잡지 마! 음 이렇게는 안 해! 그러니까 부처님을 딱 붙잡고, 어떻게든지 그냥 부처님 뼈에 매달리고, 그래야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는 이 말법 시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얘기가 이제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타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모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은 애가 이제 집도 좀 사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타력이에요. 그래서 자력은 어렵고 타력은 그래도 괜찮은 시절이 되었다.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든다면은 자력이 어렵지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자력으로 집을 살기가 쉬워요 타력 남,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쉬워요 그렇지 오늘날에 재벌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은 재벌은 혼자 독고다이로 재벌이 된 사람이 많아요 부모 덕을 잘 받아서 이재용같이 누구같이 유산받아 가지고 어 이렇게 에 재벌 승계 애를 한 그런 그 기업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날이 이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법 시대는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어려운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저안 좋은 예입니다만은 코로나 시대에도 아 공부하는 놈들은 걱정할 게 없대잖아요. 더 좋은 세상이 됐대잖아요. 독고다이로 비싼 몇백만 원, 몇 천만 원그 과외 선생 붙여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안 좋은 비유입니다만 이렇게 말법은 시대가 혼탁하여서 부처님 가피를 끌어들이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고 행복하기 어렵고 정토가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어떻게 저기 수행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정토 사상은 연불 사상이에요. 연불은말 그대로 어 생각 염자에 붙여 볼 자에 붙여님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토 삼부경의 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어? 에, 그 그다음에 심 그걸 또 저기 번역 관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 관경, 관부량수경. 그러니까 먼저 그냥 관법을 통해서, 16가지의 관법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정토에 간다, 깨달음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16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미타경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테면 태양을 보면서, 그, 이제, 그, 뭐, 저기, 뭐야, 일상관. 그 다음에 수상관 물을 보면서 지상관 뭐 땅을 보면서 어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고 정토를 생각하고 이런 것인데 그게 16가지예요. 어 그게 뭔지 그냥 이미지 영상법이에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이제 그려 놓는 것인데 생각은 오만 생각을 해요. 생각은 이제 오늘 코로나인데 이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겠지. 아이고 내가 그냥 신축년이라서 신축년 정촌대데안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망설이다가 왔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재수없게 코로나 걸린 거아니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스님이 연부를 막 하니까 화엄성종화엄성종화엄성 따라서는 하는데 생각으로는 오만 생각을 다해 이게 아니고 생각으로 영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색 광명의 부처님을 그리는 거나 7공 어, 덕수로 장엄된 그런 연못을 그리는 거나, 아니면은, 어, 보루관. 아주 보배로운 그 누각을 그리는 거나, 다이 내용들이 뭐예요? 경전에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 내용들이 전부. 그러니까 핵심 16가지 뭐냐면은, 부처님과 부처님 세계인 정토를 영상으로 그리는 수행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에헤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심리학이나, 심리학을 바탕으로 에 저기, 저, 스포츠나도 전부 이, 이, 그, 뭡니까, 방법을 써요. 이미지, 영상법. 뭔 얘기냐면, 농구하는데 3점수를 넣는 걸 머릿속에 자꾸 그려라.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야. 어? 어, 머릿속으로 이렇게 뭐,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뭐, 뭐, 뭐 스포츠래던가 기타 등등도, 일단 머릿속에 그, 그 최고의 컨디션인 긍정적인 것들을 그리면서 그것이 예,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아주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수행법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놓고 내가 어, 내가 정말 어, 이몸통아리 이, 이 하나를 걸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날 심리학이니 무슨 오늘날 무슨 뭐 심리 치료니 전부 불교에서 다. 근원되고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멀리 갈거 없어요. 다만 현대적 용어로 어 이렇게 바꾸고 좀더그 뭐를 이 시대에 맞게 방편적으로 변화시켜서 접근을 한 것이지 불교에서 이미 전부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다그 안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연구하고 논의되고 철학으로 정립하고 이게 불교입니다. 아. 그 중에 이제 또한 가지가 이, 이 영상법인데, 16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을 그려라, 정토를 그려라, 오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응?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연불법이에요. 심족관법, 연불법. 으이, 지뿐 나, 근 여러분들이. 근데 해야 말이이 발법시대에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데도 안 해, 안 해. 응? 무슨 김영웅인지, 임영웅, 영웅이 노래하는 건 들어도, 스님 법문은 안 듣고 응? 어? 그렇단 말이오안 해. 노래는 따라 불러도 연불은안 하고 내가 요 폭폭해 가지고 코로나라고 법회가 이제 어려워지니까네. 그래도 집에서 기도하고 법문 들으라고 우리가 이제 몇천몇천 몇천 명의 그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우리 신자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에그뭐 초하루가 있다는 등뭐 이런 소식을 보낸단 말이요 그럼 어느 때부터 거기다 법문을 이제 실어서 보내요 아이 몇천 명의 사람들 중에 법문을 듣는 조회수가 한 대에 내 미안한 얘기지만 뚫린 귀로 그냥 그냥 듣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 그러나 그걸 안해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 노는 입에 염불이라고, 노는 입에 염불, 연불, 이 염불이라도, 그것도 안 해. 그러면서 이 말법 시대에 뭔 장애를 소멸하고, 원을 성취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그러냐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난 도통 이해를 못 하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 뭔가 하려고 해야, 아, 반야영선 타고 가는 것도 타려고 해야, 타야 끌고 가든지 뭐 저거를 가든지 날라를 가든지 갈거아니요 근데 하려고 하지 않는 놈은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조회수를 보면 참으로 말 법은 말법이구나. 응? 그러면서 원망하겠지. 서방님 원망하고 응? 응, 각시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응? 세상 원망하고 부처님 원망하고 저리 다니는 소용없다 그러고 응. 그건 망하겠지. 난, 다시,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는 놈이 원망은 지옥에 자려. 보면, 그런 사람 잘 되는 건 내가 보덜 못했어. 어쨌든 간에 말법시대니까 내가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 그렇게, 그게 무지예요. 그게 무지. 어쨌든 그래서 이 말법시대 중생들은 근기가 열악하니까, 아, 염불해라. 16관법을 해라. 이 입으로는 염불 하고 생각으로는 부처님 세계를 그리고 부처님의 금색광명이 환히 빛나는 e 내가 u 락세계에 태어나는 o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라. 이이이 이제 에 말법시대 a n g h a n 이 h a 이 통일시대시대에는 엄청나게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찾고 연불수행을 좀 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신이 꼭 아미타 부처님을 해야 됩니까? 관세연 보살님이나 시장 보살님을 연불하면 안 됩니까? 돼! 대, 대 괜찮아, 돼! 어, 돼! 그런 거 따지고 묻고 하지 말고, 묻고 따지도 말고, 그냥 하기나 해. 하기나, 안 하면서 따지는 것은 왜 따지는 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신임! 아미타경을 읽어보면 1 0 번만 하면 극락세계 간다는데 나는 지금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이 했는데 저는 극락세계는 따놓 당상 아닙니까? 웃긴 소리 허덜덜 말어. 그1 0 번이라는 숫자는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숫자에 대한 걸잘 모르시는데, 열, 열 번은 반복의 숫자예요, 반복의. 그게 뭐냐면은, 십진법 쓰잖아요, 십진법은.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십진법이잖아요. 9 다음에 뭐예요? 다시 0으로 가는 거요. 예 다시 0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십진법이, 이, 이 오늘날 쓸수 있는 건 뭐냐면, 무한대 의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0만 붙이면 무한대요, 그냥. 어, 일시 백천만 해서. 그니까 무한대니까 이 무한대가 가능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철학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게 불교 철학 인도 철학이잖아요 십진법 인도에서 나왔고 그게 뭐냐면 무한반복의 제로이기 때문에 무한반복이라는 게 제로이기 때문에 예? 네? 제로이기 때문에 색이 나오는 것이고 색이기 때문에 제로인 것이고 그래서 즉하였다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윤회하는 것이 그러므로 무한 반복인 것이다. 그러니까 1 0으로들어가는 것은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1 0번 한다는 것은 될 때까지 해라.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나마비다, <웃음> 나마비다, 나, 나, 나, 나 지극정성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아미타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될 때까지 10만독이니, 20만독이니, 100만독이니, 1000만독이니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은그 무한대 의 반복의 숫자가 다시 무심으로 돌아가서 무심으로 돌아가서 일체 만, 만상을 만다 드러내고 창조하는 자제한 내 몸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 이 얘기예요. 그, <웃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에 이제, 연부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꼭 아미타 부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장부살림을 찾잖아요. 지장신앙도 말법신앙이에요. 이게 말법신앙 하면은, 에 지장신앙, 아미타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이 말법시대 중생들은 근기가 열악하여서, 어, 혹세몸인하고 감각에 끄달려가지고 놀기는 좋아하고 어, 갔다가 어, 연불이나 부처님 말씀을 갔다가 집 앞까지 배달을 해가지고 보통만 누르면 절로 나오는데도 안 듣고 뭔 얘기 아시지? 휴대폰 듣고 트로트는 들어도 본문은 안 듣고 연불은 안 듣는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니 예, 예 그러니 금기가 열악한 이 시대에는 지장보살림이 업장에 맞는 중생이기 때문에 보통 원력가족은 구제가 안 된다 어, 업장 두터운 중생을 구제하려면 지장보살림의 원력이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장신앙, 말법, 말세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림을 지극히 염하는 것 또한 에, 정토신앙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얘기하면 한도 것도 없으니까, 네. 뭐 이제, 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코로나 전국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미 부처님께서 이 말법 시대에 맞는 수행법을 다 얘기했으니, 이 수행법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염불이다. 염불을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토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은 업장은 소멸되고 원은 성취되고 정토에 나게돼 있고 깨달음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 말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법시대에 부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 장땡이다 따른사세요 장땡이다 장땡이다 장땡이다, 장땡이다. 장땡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무아미타불 열 번만 간절히 합니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꼭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일으, 일으셔서 이산희 현수사 발음문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